안녕하세요 우드리언의 이현진입니다. 요번 제품은 이렇게 커스텀으로 제작이 된건데요 어, 싱크대도 됐다가 그 다음에 회의 테이블도 됐다가는 다목적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 어, 작품은 저희 유저님 오병준님 그 다음에 유정선님과 함께 저하고 같이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작부터 이제 시공까지 저희들이 전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e i t y t e city, the e city, the city, the e city, the c i t i t h t Gracias. Thank mm -hmm. you. Thank <laughs> you. 그게 <목소리도> 엔가 t h a n o u